오늘은 마르신분들, 말라갱이 멸치, 젓가락 이런 호칭을 듣고 고민이 많으신 마르신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이렇게 좀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아무리 운동을 해도 이 안에 위장 근육이 트레이닝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가 하나가 나사가 빠져 있는 거죠. 효율이안 음. 나와요. 제가 정리를 해서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음. 그러니까 어떤 어떤 음식들이 평균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하게좀 그런 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지 완전 삼박자예요. 이렇게 할수 있는 걸 한, 하나에 담고 있는 음식 하나만 추천드리자면 제주도에 있어요. 제주도에 있어. 제주도에 있어. 제주도에? 응. 귤? 제, 제주도... 랍! 아 진짜. 지식이 있을까? 지식이 좀낮아 l o no. What is it? What i 꽁 it? w 꽁 a t 랄 꽁.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채소 같은 거 s i 과일 h a 네, 그 껌, 날아다니는 꽝만꽝 어, 아, 어, 어. 방법이 그냥 꽝을 깃만 털만 그냥 게고요 네. 통째로 고아요 <웃음> 네. 통째로 고아요 그러니까 뼈까지. 네. 통째로 고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삼가지고 조청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형이 약간 카라멜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병에 이렇게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어, 어, 이렇게 떠먹는데. 조청 비슷하긴 한데 통차로 구웠기 때문에 그냥 찹쌀조청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뭐가 씹혀 끝에 약간 좀슨뼈가루 약간 이런 거 다른 것도 안 되는 게 왜냐면 아니 사코기도다 넣는데 달아요 그러면 먹을만해요? 네, 약간 달아요 완전 설탕처럼단게 아니라 조청처럼 조청처럼 음, 약간 네. 단맛이 돌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상대 간식처럼 그렇게 그걸 조금 먹으면 되게 도움받을 수 있어요. 폭수도 너무 잘 되고, 위장 근육 운동하는데도 도움 주고, 두루두루 다 넣어주고. 그리고 어깨도 나쁘지 않아요. 방금 음. 끝에 먹으면 좀 싫어. 그건. 뼈까지 같이. <웃음> 어, 몸도 <너무 웃음> <뼈까지> 있으니까. <있어. 웃음> 근데 그거를 팔아요? 아니면은 그걸 자기가 해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너무 어렵죠. 그니까는. 해 드세요. 아니, 아니, 사람들 그거를 상정로다는거 팔아요. 아,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인터넷으로 뭐, 뭐 제주도 이거 꽝이 음. 이렇게 치면요, 음. 그 제주도에서 이제 만드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택배로 아마 받으실 수 있어요. 거기에 지분, 네, 지분, 형상, 거기 거기에 지분, 거기, 거기 지분 있는 거 아니죠? 장남형, 아, 응. 네, <웃음> 거기 지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그거가 아주 좋고 베스트인 거고, 음.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그냥 마트에서 그러니까, 이제 좀제럴하게 체질에 관계없이 먹을 수 있는 도움 주있는 음식들 알려드릴 테니까 정리를 해드릴게요. 껍녀까지는 네. 아니지만 일반 찹쌀 조청이라든지 조청은 다 도움이 돼 아, 그래요? 네, 조청다 도움이 되고 위장에서 영양 흡수하는 거 엄청 도와줘요. 그리고 아까 이제 무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몇 개의 음식들이 있어요. 근데 근데 이제 보통 그게 좋다고 하면 음. 그것만 먹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음. 그것만, 음. 다른 거안 먹고 그러면안 되잖아요. 좋은 질문이다 네. 하루 종일 조것만 먹고, 아, 하루 종일 무만 먹고 이러는 사람도 분명히 있대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렇죠? <웃음> <웃음>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웃음> 안 되죠. 자기가 골고루 다 먹을 거 먹으면서 네. 어떤 균형 잡힌 식단이 있을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먹으면서 그 이제 보조적으로 먹는 거지. 그리고 어찌 보면 은 그런 분들한테는 단백질 파우더보다는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호르몬이 보기에는 요 네. 여자분들이 운동하는 거 하고 남자분들이 운동하는 거 봤을 때 근육이 누가 더 잘생기고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그냥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남자가 더 잘생겼죠?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더 비율이 음. 높으니까 아, 네. 호르몬에 비율 똑같이 음. 운동을 하더라도 음. 약간 한약적인 입장에서는 물론 호르몬적인 것도 당연히 네. 작용을 하죠 그런데 또한 가지가 근육이 잘안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위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여성이 약간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뭘더 먹으면 좋은 거? 이제 그게 뭐냐면 근육이라는 게 영양을 공급받는 거는 필요해요. 혈액. 그런데 여성은 어쨌든 완경 전까지는 매달 하혈을 하잖아요. 항상 혈액 부족이에요. 그래서 아버님도 그렇고 피곤하면 은 남자들은 어 아우 아 이러잖아요 갑자기 응. 피곤해 이러잖아요 근데 남자분이 피곤하다고 해서 어지러워 이런 사람 없죠 저 그래요 이상하네 이상하네 아니에 근데 여자분들은 항상 이제 그게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더 이제 비혈 상태, 결핍 상태가 되고 음. 시정이가 어지럽고 그래서 그게 근육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남자, 남성보다는 훨씬 그런 게 항상 부족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게 부족하면은 당연히 근육에는 불할 수밖에 없어요. 근육 이런 표재근으로 가 영양분 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도 소화 기능은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문제가 그 혈액이 부족한 거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가 10을 운동했는데 효과가 5밖에 안 나는 거죠 왜냐면 항상 부족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억지로 그렇게 운동하면 부상이 나요 그래서 이제 봐서 이제 사람마다 아 나는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쉽게 근육이 안 생긴다 혹은 살이 안 찐다 이제 이런 제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 사람은 정말 아이 사람은 그냥 딱 위장이네 위장문제만 해결하고 다 해결될 사람도 있고 위장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내장근육은 괜찮은데 속에서 피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 혈액 만드는 그런 기능이 되게 약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강을 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 추천하고 싶은 거 같아요. 진짜? 평범한 그냥 음식인데요. 네, 이렇 날아다니고 막 뭐... 이건 물고기 아니야? <웃음> 어디 <어디였어>? 갔어요? 아, 맞아요? 물고기? <웃음> 물고기요? 어, 이제 날아갔으니까 이제 어. 바다에 들어간 거그렇게 하는 건데 그... 진흙 속에 사는 애가 있어요. 진흙? 네, 왜냐면 이제 진흙 속에 살다 보면은 미네랄하고 네. 철분함량이 되게 많을 거아니요 그래서 진흙속에 살면서 철분함량도 엄청 많고, 그러면서도 그자체로 단백질이 엄청 많고, 음. 그래서 피도 보충해주고, 근육에도 좋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미꾸라지 장어. 미꾸라지. 장어. 아, 네. 장어보단 미꾸라지. 아. 네. 그래서 이제 미꾸라지 먹을 때 저희가 보통 추어탕 먹을 때 네. 부추 왕처럼 음, 부추 먹잖아요 근데 부추가 또 엄청 음. 혈액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항상 부추를 한 접시 추가해가지고 치어탕 음. <웃음> 먹을 때 부추를 같이 추면서 먹으면 되게 많이 도움을 받을 수있어요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궁금했던 거예요. 아.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음. 한계가 있으니까 음.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또 근육을 만드는데 아니면 살을 찌는 데 음. 도움이 되니까 음. 그냥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네, <웃음> 그래, 그렇게 래그 해야죠. 그래. 여기는 여기. 여기는 여이 여기는 여기. 여기 멸치 약간 어떤 멸치 젓가락 말라깽이 뭐실 만찬 이런 그런 분들을 이렇게 칭하는 음, 호칭이 탈,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안 음. 네. 안녕. 안녕. <웃음>